오늘 뭘 할거냐면 여기에 한국에서 입양되신 한국분이 계세요 근데 이분께서 아니 이분이 아니라 한국에 있는 가족들이 이분을 찾은거예요 여기서 오늘 저녁에 제가 통역을 해드리려고 지금 여기 와있어요 뭔가 되게 뜻깊은 일이 될것 같아요 오늘은 진짜 근데 스위스 독일어가 조금 달라가지고 이스 사람들의 머스트 브 아이템 자동 잔디 깎기 대박이다! 진짜! 너무 대박이지 않아요 날씨가? 날씨도 그렇고 땅도 그렇고 와 여기봐요 겁나 높아요 지금 못움직여 무서워가지고 완전 페인이 돼버렸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스위스에 있다가 갑자기 프랑스 갔다가 이제 갑자기 독일에 들어왔다가 내일은 영국으로 넘어가는 영도입니다 뮤직비디오 촬영 때문에 여기저기 도와주러 다니다가 오늘은 이제 친구 집에서 하룻밤 자고 프랑스... 어디지? 에트르타라는 곳을 갔는데 거기서 뭔가 느꼈어요 이 바다만 건너면 영국인데 아 영국 가보고 싶다 그래서 영국 한번 가보려고요 차 타고 렛츠고 길을 타러 가는 중입니다 티켓을 받았어요 와, 배 타러 들어간다 지금 차 타고 배 타러 들어가고 있어요 대박 영국에 갑니다 출발 타면서 본배 중에 제일 큰 배를 타고 가고있어요 근데 사람들 막 저렇게 자고 있기도 하고 주차리장 왼쪽이에요 왼쪽 정신차려 정신차려 정신차려